Learning and speaking 10 languages at once from p o l i g l o t y o Chinese and Korean 자샹하오 안녕하세요 샤우하오 안녕하세요 완샹하오 안녕하세요 니하오 안녕하세요 지엔텐 하부하오 오늘 어떠세요 환인광린 어서 오세요 런서닌 헌가우싱 만나서 반갑습니다. 추허 축하합니다. 닌조스么민즈 이름이 무엇입니까? 워자오 쩡셴제 이름은 정현입니다. 닌스 나리 은 당신의 국적은 무엇입니까? 워셔 한국어는 저는 한국인입니다. 또저 이땐 맛있게 드세요. 셰셰 감사합니다. 부크어치 천만에요. 이관식 괜찮습니다. 부용부용 괜찮습니다. 부하오이스 실례합니다. 대부치 미안합니다. 징님 방방워 도와주세요. 칭짜이어 이벤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칭짜이 쯔리 쇠이샬 여기에 써 주시겠습니까 쯔쇼 쇼므 이것은 무엇입니까 도샷첸 얼마입니까 워 저무치 테나먼 어떻게 천암문에 갑니까 도장시젠 얼마나 걸립니까? 부젠 요차오시마 근처에 슈퍼마켓이 있습니까? 칭안팅의 구독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